Sudah dih? Sudah dih? 설정해 주세요. 失礼いたします 레디 d y Lady, Lady, Lady, Lady, Lady, l a 아기디 준비하세요 중앙에서 우측으로 한컵 다해 보세요. 손톱을 신중히 하세요. 레디? s e m i 이 a r e n t r e a d 장도 갔습니다. r e 저번습니다 응? 음? 패션 말고요. 이건 건강 스타일. 건강큐 클럽 선택을 신중해야 스타일트를 사용해주세요. 이 사람은 뭘듣하세요시하고 섹시하고, 섹시 지났어요. 그대로 파하하세요 레디? Ready? 중음간에서 오른쪽으로 상커판을 되세요. 레디! 아 <목소리도>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j a me... 잠시 고추내세요. 나크 매트를 세워주세요. 렛디? 주방에서 좌측으로 한컵반을 보세요. Ready? 볼컷 <놀람> 왼쪽 안쪽을 보셔야 합니다. Ready? 괜찮습니다. <목소리> 죄송니다 <목소리> 바람으로 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. 붙이시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j oh a 네리 う <laughs> <laughs> 준비하세요. 레디. 음. 허팝. 서 오른쪽으로 네컵 아쉽지만 마무리까지 집중하세요 그대로 딱히 하세요 레디? Jadi e p a d a s e m a s i a n g tantang ini sering m e n y a k s a y 수 있어요. 트 사용해 주세요. 레디? j a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맥컵이상 보세요. 레디? <목소리> <목소리> 좁은 색지만 기체가 좋았어 레디 내려가고 시면 납불량으로 거리가 짧을 수 있습니다. 혹시 내가 이지거 아시죠? 좌측으로 한 끄덕 정도 받습니다. 서 좌측으로 팔껍질이 것들이... 보세요. в о 시 마시고 편하게 숨을 내세요 너예요 레디? di a r s u d a 자리 목표 지점까지 높이 파인하세요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. Ready? 스윙 준비하세요 러블렉트를 세우고 세요 레디 Jadi 메리 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두껍 보세요 네. 서 5층에 t <laughs> you. 마시고 편하게 숨이 나세요. 준비하세요. 중앙에서 좌측 단컵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붙여드세요 레비 오리나비시는 슬라이스 사람이 가능히 선가세요 j a 레디? 레디? 팡 찬스! 홀컵 주에서원쪽으로 이상보세요. 중앙에서 우측 다리로 음. 보입니다.